네, 안녕하세요 팡이 여러분 호토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굿즈를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덧 진짜 여러분들 덕에 90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굿즈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사실 원래 예전부터 굿즈를 조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자 이렇게 굿즈를 내게 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제 패션을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지만 관심있고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내고 싶었는데 두 가지 디자인을 냈습니다 자첫 번째 디자인 디자인은 뭐냐 바로 이거 이거 이거 자 그리고 두번째 디자인은 뒤에 바로 보이는 검은티에 이거 이거 이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가지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자, 여러분 제가 입은 사이즈는 S라지 사이즈인데 S부터 2X라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고르시면 되고 참고로 제 스펙 말씀드리자면 초중고 졸업하고 대학교 중퇴는 9라고 178에 82kg입니다 88이잖아 조용해 이런 거좀 바라지 말라고 왜 계속 이런 거콕 집어서 말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돼지로 할거아니야 돼지잖아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우선 지금 바로 요티와 이티로 다양한 코디룩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심약자 노약자 임산부는 시청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구라예요 스팸 통째로 꺼낸 것같아 퇴일 애야 여러분 제가 노약자 심약자 보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통 왜 벗어온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걸려있는 요흰티 코디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려 내 네, 머리에 왁스를 발랐잖아요 왁스를 발랐어요 헝클어지지 않게 티를 입고 싶다 팔을 이렇게 먼저 넣어요 자 그리고 목을 잡고 말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아오 같은데 뭐라고? 아오 같아 좀금 하이 실종이다 어때? 배는 왜 그래? 바로 스팸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반바지 두개긴 바지 네 개로 할 건데 제가 사실 카키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카키색 바지 먼저 한번 갈게요 통에 있는 바지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요런 식으로 딱 입고 그리고 e t 엑스라신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오버핏으로 좀잘 빠졌습니다 어때요 은혜야 예뻐 제가 중간중간 은혜한테 예쁘냐고 좀 물어볼 거거든요 자왜 그러냐면은 은혜가 스타일리스트 한 3년차 출신이에요 그지 아니 맞잖아 아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은혜한테 자주 물어볼게요 신발 같은 거는 자 요런 유발 같은 거있잖아 약간 투박한 거 하나 딱 신어주면은 야 여기 나오기만 해봐 알았어 알았어 러그 산거 너무 티내지 마. 자그이렇게 그냥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걷게 해주라 러그야 한번 걷게 해줘라 난데 미쳤어? 야 <웃음> 까분해 또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열어버려 풀어버려 자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괜찮아요 자 왜냐면 여기 오버핏이기 때문에 옆에 약간 널널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도 힘싹 주면은 배 나오는지 모르죠? 나왔어요 뒤로 가 들어가, 들어가! 어 모르죠? 네 다행입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다음 코디 한번 가볼게요. 자, 상만아, 다음에 입어볼 게 뭐냐면은, 뭐, 추리닝 입을 거야, 상만아. 알았지? 자, 요, 조거 추리닝 같은 거 그냥, 편하게 그냥. 어, 왔어? 약간 농구. 한번 해주고. 왔어? 어때요, 내가 이거? 스타일. 제일 무난하지? 응. 와, 와, 와, 와. 상만이 물리친 법이 있어 상만이 총을 싫어요. 여러분 아, 이 코디에는 사실 딱히 신발을 안 신어봐도 돼요 왜냐면은 그냥 앵간한 신발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무난 코디입니다 자 다음 코디 벗어버려? 다음은 요 청바지인데 요 청바지도 통이 큽니다 자 근데 제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제 초록초록한 느낌이잖아요 자 초록초록한 느낌에는 청바지가 굉장히 좀잘 어울리거든요 그딱 요렇게 입고 그냥 썸녀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썸녀한테 <웃음> 왜네저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네 한입 빨래? 드롭나 카리스마있어자 그리고 요 코디에 조금 심심하다 자 요런 비니 요 비니인데 이거는 되게 안 좋은 비니들이 있어요 털 비니가 아니에요 자요런거 그냥. 딱 하나 써주고 상말도 반했어 잠깐만 반하 안돼 아빠잖아 자 신발 요런거 커피 하세요 커피 좀 빨래? 축구야 자 그냥 요런식으로 그냥 편하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내 네, 이거? 이게 제응 음. 아니 그런거 하지마 <웃음> <웃음> 와 현나 개운다 이거 야 어? 왜? 오, 오. 자 여러분 다음 코디 바로 갈게요. 이번에는 반바지 코디를 가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다음은 또 카키색 반바지입니다. 자, 요 그냥 싹 입어 버려. 자,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티가 약간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바지도 조금 커야 돼요. 여기 만약에 이렇게 딱붙는 바지 있잖아요. 근데 위에는 커. 그럼 이거 뭐야? 이렇게 맞쪽이야.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스타일 많이 입는데? 아 여성분들 여성분들 코디 이따가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입으면 심심하니까 색깔 있는 신발 딱 신어주면은 그냥 뭐 어디 길가다 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면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주고 번호 주지 아 뭐야 자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있었어? 먹고 싶어 <웃음> 모기춤이야? <웃음> 야 이거 뭐 어디 광고 들어온 거 아니야? 모델 이런 거? 의류? <웃음> 아니? 뭔 소리야.. 아 진짜 너무 싫어.. 자, <웃음> 자 여러분 그리고 바로 다음 반바지 코디 자 여러분 이거는 얼마 전에 피터 사이즈가 저한테 선물로 준 바지인데 굉장히 바지가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뭐 이런 거 그냥 신어주면 되고 아니면 뭐 머스타드 색깔 이런 거 신어도 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모자 같은 거아한번더자 이런 모자 같은 거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살짝 이렇게 포인트 줘가지고 나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제가 나이가 31살인데 약간 지금 한 18만 이쯤 보이지 않아? 마흔여섯 이야 자, 여러분 이런 식으로 조금 코디해도 괜찮아요 슈퍼 화리오 같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아. 자, 여러분 제 구독자분들 구아 구조... 뭐라는 거야 막고 시작해다 어. 여러분 제 구독자분들 비율이 남성 7 여성 3입니다 그래도 여성분들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 코디로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분들은 이런 치마 같은 거 조금 입으시잖아요 이런 치마 여성분들 알아서 코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못할게요. 아, 못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잘했어요. 그냥 너 한번 입어볼래? 을매가 여러분 키 170이거든요. 핏도 굉장히 그래요. <웃음> 이거 아니어도 돼. 다른 걸로 해도 돼. 너 원하는 걸로. 김은혜 씨 나와주세요. 여자. <웃음> <자세>. 짜증. <웃음> 그리고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오버를 입었을 때 이렇게 여기 딱 나와요 아 근데 귀엽다 에어코디 포즈 좀 해주세요 <웃음> 자 그럼 여러분 바로 검은 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까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입은 행지엑 X라지 사이즈고 자 요거는 제일 크게 나온 2X라지 사이즈예요 제가 178에 88kg인데 지금 요정도 핏 나오거든요 굉장히 기장감이 있고 저는 X라지가 딱 오버핏하기에 입기 좋고 2X라지는 조금 큰 감이 있는데 뭐 그래도 핏 보면은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자 베이지색 바지 왜냐면 검은 바지랑 베이지색 바지랑 굉장히 괜찮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바지 입을 때는 애초에 넣어서 입는 게 나아요 약간 이렇게 매무새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어때요? 내핸드워 어. 응야 그건 좀 이상하다 왜? 네? 아파스 소리 내는데자 <놀람> 그럼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간단 코디 검은티 베이지색 바지 자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내 굿즈가 아니라 그냥 일반 코디 설명하는 느낌인데요 맞지? 어너 해보고 싶었어? 어나 옷을 좋아해가지고 솔직히 이런것 저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재밌네 여러 어이야 상관은 꺼져 두 번째로는 스트릿 스트릿으로 입으려면요 약간 요런 통큰 조거 있죠? 자 지금 요런 식으로 발도 그렇게 하고 사진 찍어야 되나 아니 이렇게 할 건데 <웃음> 여러분 이게 조금 투머치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걸어다니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까워 부린다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롯데는 거예요 그냥 버스기다리는데 누가 이렇게 서있는다 보세요 어때요? <웃음> 피에론 줄 뭐라고? 피에로라고? 응자 <웃음> <웃음> 그럼 이런 스트리 코디만 하면은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 비니가 하나 딱 서주고 바로 내리면서 발이고와 어때? 멋있어 멋있었어 나랑 결혼했나? 아니 <웃음> 그럼 뭐 때문에 결혼했나? 무신 같아서 나도 이유가 똑같네. <웃음> 자, 그리고 마지막 코디. 자 마지막은 약간 좀 빳빳한 청바지예요 제가 사실 아메카지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메카지 느낌의 청바지에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뭐 뉴발란스할까 그런 거 신어도 되는데 사실 자 이런 그냥 구두 같은 거 그냥 신고 이렇게 해도 아메카지 스타일에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청바지에 흰티나 검은 지 입고 구두 신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때요? 멋있네요 이거 괜찮죠? 네자 이렇게 하면서 앉는 순간 바로 다리 빼버려요 모델들 약간 이런 느낌 어디 모델들이? <웃음> 시몬스?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제가 평소에 이티두 개로 즐겨 입는 코디를 지금 다찍어 열어버려 뭘 자꾸 버 <웃음> 여러분 이렇게 코드를 다 끝내고 200분 한정으로 요제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은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해 달래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테일할게요 자 그리고 100자 한정으로 제 사인이 들어가는데 제 사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그중첫 번째 사인은 자 이거고 두 번째 사인은 자 여러분 이 사인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우 더워 자 여러분 마지막 사인은 네 이것도 예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할래 야 사람 사람 사람 사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입어! 옷 거꾸로 입었는데? 철판 두꺼우신 분만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바 알. 자 그리고 이 티셔츠 제첫 번째 굿즈의 구매는 머치머치라는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또제 유튜브 스토어 카테고리나 영상 하단에서 보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부터 2X를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셔츠 판매는 계속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딱 9월 말일까지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 일정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제작해서 만들어지는 커스텀 제품이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결제 완료 후 3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인스타 가시면은 요티 입은 걸로 또 다른 코드를 조금 해놨는데 그것도 보고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즈를 진짜 만들어봤는데 진짜 여러분들 덕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냥 진짜 더할 나이 없이 너무너무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상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도록 정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야 너할말 없어? 나는 왜? 나는 왜? <웃음> 그게 아니야 너 팬분들 많이 생겼잖아 <웃음> 그럼 내 굿즈도 만들어줘 자 여러분 제 굿즈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진짜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이요